야. u p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기하 하하하! 하하야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하하! 하가하 하하하! 하하뭘 먹냐? 하먹하하 하하하! 하하하! 하 너뭐 먹었어? 야, 갑자기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봐. 너뭐 먹었냐고? 어?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?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? 누구,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? 뭐 처먹었어, 너? 어? 못 참아봤어, 자식, 자식 뭐참먹었어 미미. 아하, 냐고이 자식아, 우씨, 못참아어뭐 참아봤어, 아, 아하! 내, 아, 내 소중한. 타투야! 타투야! 타투야! 아 예쁘다! 타투! 타투야! 타투야! 타투야 삐졌어? 삐졌어? 삐졌어? 안 삐졌어? 어 삐졌어 근데 엄마 용서해줄 거야? 타투! 어좀 풀렸는데? 귀여워! 화이하이자 화이자, 화이타화야자이하이하화이 까진 아니야? 야자야이화이하이자 화이자, 화이자, 화이 옳지 이 예쁘다 엄마이야 화이자, 요이자 화이자, 화이자, 화이자, 화이자, 화이자, 화이자, 화이 응. 응응응 가지마 따또해 가지마 한숨 쉬지마 <웃음> 가지마 바지까랑이를 잡을 바지가 없으니까 등까지 라도 잡을게 가지마 가지마 따또해 가지마 가지 말라고 내가하면난 어떻게 하라고 가지마 죽가다오 그리워서 엄마는 죽어다거 어? 응? 응. 저기요 알바생님 왜 알바 안하고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세요 이거 살이야. Nope. 여러분, 그육인줄 알았죠? 이거 살이에요. 알았어. <웃음> 아, 네. 아.